안녕하세요 메주스뷰아케아드렉터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랩을 활용한 랩마블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트 진행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생유가님제일진님꿀치네님 윤지님, 나리님. 안녕하세요. 다인님도 안녕하세요. 은영님도 안녕하세요. 은영님도 안녕하세요. 해빵이 조선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주제는 약간 요거예요 독특하죠? 응. 요거인데 약간 저는 처음에 봤을때 조금 그렇긴, 그렇긴 했어요. 좀. <웃음> 뭐가 그렇긴 했어요. <웃음> 느낌이요. 이거는 색깔이 조금 연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느낌을 보통 사람들은 조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은은하게 빛나는 이 대리석 느낌 같은. 음 그거 저, 예쁘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 저도 이거는 어좀 유행하겠다 할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세긴 하죠. 근데 이게 해, 지금 해외에서는 조금 이렇게 세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형광빛으로도 많이 하고 지금 음, 여름이어가지고 음. 음. 이 하트에서는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핫하다고 응. 하더라고요 뜨고있다? 응, 진짜 위생 랩을 <웃음> 이용해서 하는거 좀가져온거예요 <웃음> 집에서? <웃음> 아니요 <이거> 회사에 있어요 <웃음> 이게 미니 감독님이 이제 핫 해보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건데 미니 감독님은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진짜 저희가 다 인정했어요 인정 인정 왜냐면 덩어리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봄쯤인가? 그때쯤에 막아이 너무 예쁘지 않냐 자기는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덩어리 네일아트를 다른 사람들 반응은 저게? 왜? 왜? 어 저렇게 덩어리를? 손톱이 무슨 너무 커 보이는데?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웃음> 아저 화면이 너무 뿌해왜 뿌였지? 아화면 아? 닦아봐 약간 비비 묻은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아니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집사님 뷰리템왜왜 해요? 왜, 왜, 어, 맞아요. 맞아요. 재올리고 렛고기 끄기 떼서 제로 려막 올리... 어, 그거 맞아요. 호이 님도 안녕하세요. 어, 미니 감독님이 덩어리 아트 작년에 막 했는데 저희가 막다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너무 커 너무 크지 않냐? 너무 너무 올리는 거 아니냐? 이상하게. 어, 그랬었는데 지금 유행하고 지금 뭐다 이쁘다고 다 하고 있잖아 <웃음> 맞아요 음, 근데 미니 감독님이 지금 이게 이쁘다고 자기는 하고 싶다고 이쁘지 않냐 이거 해라 방송에서 이거 해라 라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죠 음, 근데 우리들 다들 반응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뭐한 명은 이거 뇌 같은데? 뇌? 이런 거 있고 <웃음> <웃음> 나는 뭐 음, 이노? 이노 같은데? 아니면 뭐 물고기 같은데? 이러고 <웃음> 그래서 이거 여름에 한번 아트 뽑아볼까도 생각하고 있어 약간 여름 느낌 나지도 않아요? 응, 여름 바다속바다속맞아바다속 느낌 응, 근데 나는 것 벌써 것 여름을 뽑을 수 없었어 난 벌써 여름 뽑으면 여름에 아트 아트가 없단 말이야 <웃음> 아저 말고 미니 감독님 응, 미니 감독님이 <웃음> 미니 감독님이 브이로그도 브이로그가 유행되기 전부터 브이로그 찍자고 해서 그때 작년이죠. 일본 어 거? 작년에 저희 일본 출장 가서 브이로그 뽑아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브이로그 한창 찍다가 약간 꺾어지면서 못 찍었었는데 그때 안엎어지고 계속 찍었으면 저희가 먼저 손도 잡았지 않았을까 <웃음> 합니다. 음 <웃음> 응, 저희가 거의 음 응, 했었죠. <웃음> 알린 어디갔냐? 알린... 아다떼라네 <웃음> <웃음> 근데 저도 떼라 그랬어요 아니 어제 몇개 편집을 하는데 언니 <웃음> 소... 아 그... 뷔스에 음. <웃음> 손톱이 이만큼 잘 어울라와가지고 <웃음>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간단하긴 해요 일단 간단하게 하는 방법부터만 알려드릴게요 음. 손톱이 길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아, 아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좀 두껍게 오버레이안 해놓으면 나, 나머지는 다 두껍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지금 얇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 하루에 한번은 무조건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제가 힘을 모르고 가해버리면 그래서 조금 여기 중간에 선이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빨갛게 으아... 너무 아파. 그래서 조금 두껍게 오버레이 해야 돼요. 나머지는 두껍게 오버레이해서안 구부러지는데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줘야되는거? 두껍게 오버레이 해야되는거? 응. 먼저 아트하는것보다 간단하게 하나 방법 보여드릴게요 네 베이스부터 칠할게요 나방 응. <웃음> 아니 나나방키면 여러분들 안보실거잖아요 보시죠 그래 보기야 보겠지 여러분들 잠 못잤걸요 저 맨날, 아, 맨날 저 쉬는 날은 아침에 자가지고 맨날 낮가 밤이 바뀐 사람 네저 금요일부터 이제 태, 금요일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집에 가서 잠을 안 자요 토요일 아침에 자요 베이스 디젤 베이스 발랐고요 오늘은 저는 흰색을 아이싱으로 했습니다. 조금 틱한 흰색을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흰색 시럽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흰색 시럽을 틱한 클리어 젤이랑 믹싱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저는 그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흰색 틱한 거 그냥 이거 올리기로 했어요. <목소리> 로즈데이 이벤트가 어떤 거냐고 로즈데이 이벤트는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상담바 배너에 있죠 그거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어, 로즈데이와 관련된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웃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상세와 같이 뭐였죠? 저도 자세히 까먹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내리면 쿠폰 받기가 있어요 맞아요 쿠폰 받기를 누르시면 이제 얼마 이상에서는 이제 800원이었나? 할인 있고 1200원 할인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할인 쿠폰이 있어요 외국분께서 질문을 주신 거라서 밑에서 오늘 댓글이 어... <웃음> 데이지님인지 욜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웃음> 응,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뜨거든요 응. 이게 있는데 하얀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할인 쿠폰을 줍니다 쿠폰 받으러 가기를 누르면 쿠폰 한 번에 받기 45장을 드려요 <웃음> 음, 그래서 쿠폰 한 번에 받기 누르면 쿠폰 한 번에 드리고요 800원 25장 주고 1200원 할인하는 거 12장 주고 2500원 할인하는 거 8장 준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45장이라는 말입니다 음, 음, 맞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거 레드랑 로즈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라는 말이거든요. 음흠. 이거는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에 관련된 거, 레드에 관련된 거 베리굿네일에 만약에 레드 이 색깔을 샀다. 음흠. 응. 하면 이벤트 기간 동안 3만 이상 구매. 오 팔레트도 이쁜 응. 거 나간다. 이렇게. 음. 왜 그면서 와우. <웃음> 있죠? 네 음. 3만원 이상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웃음> 그리고 인스타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그렇죠 3만원 이상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뭐요? 저도 정확히 내용은 몰라요 <웃음> 그럼 저는 이벤트 팀이 아닌걸요? 음, 밑에서 정리해주겠죠 어, 한국말 알아들으시는것 같다 자 이렇게 하고요 왠지 저분이 이거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 외국, 외국에서 유행한 <웃음> 앞이여가지고요 좀 띡한 흰색 젤을 올려줄게요 저는 아이싱젤로 했고요 굳이 아이싱젤같이 이렇게 띡한 젤 없으시면 그냥 클리어젤, 그 띡한 클리어젤 있잖아요 음. 할때꼭 띡한 거여야 되는 거죠? 어, 묽은 걸로 하면 위에 랩을 올리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얘들이 그 뭐라 해야 되지? 모양이 안 잡혀요. 어, 모양이 안 잡혀요. 아... 그 얇은 그 모양들이 안 잡혀요. 대리석 그 모양, 대리석이라든가. 아, 그 있잖아요. 그 얇은 손 모양들이 안 잡히죠. 음... 묽으면 그게 잡혀, 잡히더라도 금방 다시 지들끼리 젤이라서 합체되버려요. 이거, 이어 아트 할 때는 꼭 띡한 젤을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응, 음,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띡한 젤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선호, 선호, 추천드립니다. 음흠. 그래서 실업젤를 사용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실업젤를 틱한 틱한 클리어 젤이랑 섞으신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저도 음.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할때그 지니 페인팅 젤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도 될까요? 아, 너무 아깝지 않을까? 어. <웃음> <웃음> 상관은 없는데 너무 아깝지 않을까? <웃음> 그리고 큐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음. 음. 되긴 될 거예요. 대조 대조 당연히 왜냐면 너무 기가 그 디젤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얇게 발라야 되잖아요 풋풋할 때음 응, 근데 얘는 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얘를 올려서 이렇게 꾸부리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꾸부리는 작업할 때 뭉친 부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이 페인팅은 뭉친 부위는 잘안 꾸부리는 게 발생하잖아요. 이거 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래요. 꼬깃하게 볼록하게 모양이 잡혀야 하는데 묽은 거는 표현이 잘 안된다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묽은 거는 다시 지들끼리 그게 더... 묽은 거는 어, 볼록하게 잡힌 게 다시 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만들어줄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묽은 젤이었으면 이렇게 꾸깃꾸깃하는데 이 상태가 유지가 안되고 있겠죠? 음 터지겠구나 응 신기하다 그리고 지니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꾸깃꾸깃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뭉친 부위가 발생을 하게 될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은 알겠죠? 지니는 조금 얇게 발라야 큐어링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니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UV에만 큐어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저희가? 그쵸. 음, 그러면 큐어링이 조금 중요한 제품이라는 걸알 텐데 이렇게 되면 뭉친 부위가 발생을 할 텐데 분명히 그러면 사이에 큐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잼이 터지는 게 발생을 하거나 그럴 텐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리고 그젤이또한두 푼이야. 아까만 하지말이루 <웃음> <웃음> 루제님 안녕하세요. 그냥 띡한 클리어젤 우리 많잖아요. 뭐 픽스젤 이번에 많이 주고 한창 해가지고 픽스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오버레이젤 디젤 오버레이젤도 띡하죠. 음흠. 응. 아니면 그 그라시아의 그 금색 뚜껑 젤 그거도 젤 띡하죠. 음흠. 응. 그리고 디젤 펌핑 젤 중에서도 띡한 타입 있죠. 응, 그런 거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로즈랑 빨강색을 주문하면 3만원 이상 주문하면 응. 우리는 선물 준다고? 랜덤으로? 아니, 랜덤으로 주지 않나? 그렇죠. 내일이 로즈데이였구나 응, 맞지 아... 받아 봤어야 알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내일 로즈데이래요 그런데, <웃음> 그런데 꽃 달라고요? 여러분 내 로즈베일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 내가 미경화에, 미경화 안 남는 넌, 넌 미경화에 <웃음> 넌탑에, 그러니까 넌 미경화에 해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저번에 보석 만들 때넌 미경화에 했다가 안 떨어진 적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넌 미경화에 했다가 안 떨어질까봐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넌 미경화에 해봐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리고 저한테 알려줄래요? 저는 시간 낭비가 될까봐 안 해보긴 했는데 <웃음> 무슨 일이야?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방구선의 아티님 안녕 송! 안녕하세요 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은 그냥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되게 얇게 그냥 삐져나온 거거든요? 응. 되게 얇게 그냥 삐져나오기만 한 애여가지고 갈아만 주면 금방 없어지고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응.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느낌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위에 나는 요거나 밀키웨이 올려주면 되게 예쁘더라고 오. 이거 내가 단품으로 사용제품에 올려놨어요 뭐였냐 이거 클레르 클레르 클루에 클레르 클레르 음앞 응. 비주얼은 마치 키워하다가 램프 꺼진 그 느낌 <웃음> 아니야 이거 외국에서 되게 인기 많대 저 물어봐봐요 이거 인기 많죠 윤진님 <웃음> 몰라요 이러 내년에 엄청 또 유행할지 이거 윤진님 손에 내년에 돼 있다. <웃음> 아니 이거 진짜 해외에서 유행한다 했어 <웃음> 왜 화를 내요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웃음> 아니 나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같은 생각이긴 해 아, 어제 자꾸 놀아면서 아트 했어요 아트 했어 아트 보여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괜히 승질 내는 거예요 <웃음> 아, 나도... 이상한 거 나도 알아 <웃음> 나도 찔리고 언니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는 근데또 나도 소식이 좀 봐줄만 하겠네 음, 예뻐 실제 보면 뭔가 이게 깊이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근데 루나셋 이거는 이거는 환한 진짜 뇌 이거는 뭔가 분홍분홍한 은은한 뇌 <웃음> 뭐야 뭐냐고 아 클레르 17번이 아직 품절이에요? 17번 아직 품절이에요? 클레르 17번? 미안합니다 <웃음> 아 어, 방금 바른거 깔레를 17번 아니 ]으로... 이거 17번 아니야 20 24번. 24번 내가 내가 17번이야 24번을 쓰잖아요 근데 나는 24번 좀 자주 써 근데 지금 여,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 여름, 여름이 다가올 땐2 4번했어요아 여름엔 24번이다 음. 왜냐면 나 뷰리템 그거 부부 부부 뷰리템일 때도 파랑색 되게 자주 썼을걸요? 그요어 근데 이거 파랑색이야 음 어. 나 부부 때도, 부부 뷰리템 때도 파랑색 되게 자주 썼었거든요? 음. 분홍색이랑 파랑색 있으면? 근데 이것도 파랑 느낌, 이거, 이게 거이 파랑, 24번이 파랑색이고 17번이 그냥 투명, 투명, 어, 투명, 뭐, 음. 저기 있는데, 17번이 음, 갖다줘요? 뭐라래 17번 보여줘요? 17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꺼내드릴게요 음. 24번이 파란 느낌이에요 <웃음> 클리어 젤 한번 올릴게요. 클리어 젤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갈게요. 네. 아주 어, 뭐 튀어나온 데는 가르면 되는 거죠? 어, 갈면 되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클리어 젤을 조금 두껍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리고그 클리어 젤, 묽은 클리어 젤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틱한 클리어 젤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음. 음. 그래서 이, 이거 이아트 할 때는 클리어 젤좀 많이 쓰게 되긴 해요. 클리어 젤을 어느 정도 좀 올리면서 이 볼록볼록한 거를 살리기도 어. 해야 되 어 감아 감만 해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좀 보호해 줘 뭐라요 응. 감싸줘야 된다 어, 어, 어, 오버레이 해 준다고 해야 되나 음 어. 응. 왜냐면 그래야지 깊이감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깊이감 안 살리고 아트를 해도 돼요 그게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깊이감을 살리면서 아트하면 그냥 요런 식으로 좀 약간 깊이감이 사는 아트가 나오는 거고 그냥 깊이감 없이 그냥 한번 하고 갈아낼 것 같으면 요런 식으로 그냥 흰색이 조금 도드라지는 아트가 나와요 <웃음> 알겠어요. 아직은 중간 단계잖아요. 완성작은 예뻐요. 아 지금 알려준니다 내년에 유행하는 건가요? <웃음> 어, 맞아. 내년에 유행. <웃음> 1년 미리 앞서갑시다, 우리. 덩언디도 그랬어. 응. 이런 식으로. 뭔가 좀..뭔가 그래서 괜찮잖아 그치? 어떡해요 응이 위에 이제 시럽 색깔을 발라주면 괜찮다 또? <웃음>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나요? 아 두께가? 아니 그렇게 많이 두꺼워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이 두꺼워지는 건 아니지 않아? 좋고 많이 두꺼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두꺼우면 그때 미니 감독님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드릴로 윗부분을 살짝 갈더라고요 아 드릴로 갈아요 원래 드릴로 갈아요 음. 근데 그리고 다 갈아 원래 이것도 음. 갈아야 돼 음흠. 그래서 내가 파일을 준비했는걸? 아, 어, 바다 색깔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바다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있어 아 그래 이것도 안 보여줬구나 응 어, 바다 색깔로 했어요 이쁘죠 바다 느낌 되게 독특해요. 이거 안에 끌레를치려고 받아온 거. 이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내년에 유행할 그런 거같 같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웃음>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가, 가, 진짜 <웃음> 자꾸 막 내가 따라고만 하지 말고. <웃음> 음, 괜찮지? 괜찮죠?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하게 했잖아 하, 궁금증을 잡아내긴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음에 밑에 사 개를 깔고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네. 어, 이거 자석대로 해도 예쁘다고. 오, 해보셨나 보다. 응 여러분들, 다들 지금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신데 아따 하시면 돼요. 음. 응. 그리고 아트 이름은 랩마블입니다랩마블 네. 랩마블 아니고 랩이에요 여러분. 랩 <웃음> 이거 좀 갈고 올게요 여러분 사라펜즈 <웃음> 우리 스톤이로 음, 살짝 갈 동안은 아트 구경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이트가 남아있는 건데리서같은 느낌이 나고 되게 다양한 느낌이 나요 어우 해보셨대요 완전 이쁘다고 자석들로한거오 그러면은 우리 심비 4865님께서는 그거를 아, 왔다 했다고 올려도 되겠네요? 응. 그려도 되죠 응. 어 궁금하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웃음> 어 바닷속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은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처럼 마법못 그리는 사람한테 마블 기회가 생기는 아프다 그래놓고 다들 자기 손에 안할 거잖아 <웃음> 아 하실 수도 있죠 네그 이렇게 비리쌤이 가고 계시는 동안 아트 화면이 보이니까 요때 <웃음> 출첵해 주셔도 될것 같네요 오늘도 출첵과 아따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휠셀 어, 태그 꼭꼭 맞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MR <웃음> 어, 한번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자석들로 한거 오늘 할때 아트티비는 네번째거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뭐 보여줄까요? 네번째 하고 위에 구름 그릴까 저는 첫번째거할줄 알았거든요 아, 첫번째거 해? 어차피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하는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거 아니야? 근데 셀크 안가져왔어요 기다려보세요 잠깐 이 상태로 있어요 또 어디 막막 막뭐 갖고 그러지 말고 네 <웃음> 이렇게 가만히 있으래요 <웃음> 가만히 있어야지 아소은요 아, 손도 안 가져왔어요? <웃음> 무슨 일이야? 끌레 시집을 갖다 줘요, 말아요? 끌레 시집은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럼 갖다 줘요, 일단 뭐. 무슨 말입니까, 갖다 줄게요. <웃음>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냥 시럽 칠해주면 돼요 뭐 칠할까? 지금 루센트 갖고 왔고 그다음에 캔디 갖고 왔어요 캔디퍼 가지고 왔고 루센트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보고 싶은 색깔 있어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루센트에도 색깔 뭐..뭐..뭐.. 뭐, 뭐. 살짝 딜레이가 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5..4.. 아니.. <웃음> 진리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럼 애 감독님 뭐 보고싶어 어다 궁금하구나 캔디팝은 어디거예요 처음 본다 지, 에? 진빈들 나온지 오래됐는데 어, 그래요? <웃음> 미안해요 뭐뭐뭐뭐 보고싶어요 이제 가만히 나오나보다 <웃음> 이제 가만히 나온다고? <웃음> 아, 아, 아, 아, 아. 뭐 보고싶으세요? 루센트? 캔디팝? 캔디요 캔디 더콰이즈 덕화이즈? 더콰이즈가 캔디 거예요? 몰라요? 더콰이즈는 뭐야? 어? 근데 캔디가 좀 많긴 네요 캔디 캔디 발색이 뭐야? 어 뭐야 진짜 캔디 같다 그그 그 신호등 사탕 근데 난루센트바르고 싶어 <웃음> 왜 물어봤어요? 그냥 루센트바르고 싶어서 <웃음> 왜 물어봤지? 어센트바라라라 루센트 바로 약간 루정너 스타일 아 어, 이거 샌딩 제대로 안 돼서 빵꾸났어 그냥 빵꾸난 채로해 어차피 샘플이잖아 <웃음> 무슨.. <웃음> 나탈때이르그만 <듯> 해봐요 <웃음> 아니야 음, 캔디 컬러가 뭔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 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이 납니다 이게 아니면 그거 하고 아까 뭘 하고 해요? 오버레이 한번 하고, 아까 빵꾸 난 데가 있 으니까 <웃음> 편하신 대로 하 세요. 빵꾸, 빵꾸 응. 구멍 은왜나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 아까 찌글찌글하게 했잖아요 찌글찌글하게 하면서 그 사이에 틈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오버레이 할 때는 꼼꼼하게 해줬어야 됐어요 브러쉬 질료 근데 저는 이거 샘플로 만들 거라고 아, 빨리, 빨리빨리 빨리 한다고 음. 오버레이 샌딩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샌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뷰악행어 풀버전 유튜브에 올라가고 하이라이트 버전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둘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보라색이 묻게 는지만 네 뭔가 이렇게만 해도 뭔가 되게 느낌 있네요. 네그 꼼꼼한 샌딩은 꼭 주의해 주세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그냥 결이 남죠? 음, 음. 신기하다. 신기 신기. 샘포만 했는데 벌써 30번인거 아요응 그래서 이제 아트 할거야 샌딩은 약간 매끄럽게 해야하나요? 샌딩할때? 매끄럽게? 응 매끄럽게 하면 되죠 그그 하이포인트 잡으면서 옆에 튀어나간 부분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하이포인트 잡으면서 위에 볼록볼록한거 그냥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볼록볼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응. 그거 그냥 대충 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걸로 해야 실력 좋. 너무 귀찮아졌죠. 아주 그냥. <웃음> 어, 네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이렇게 상단바 움직이면 앞부분도 다시 보기가 되더라고요. 이거 아까 보라색은 들어갔는 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해 하세요 포인트로 넣었다 생각해 주세요. 보이서 넣기엔 너무 이거는 실제로 봐야지 안에 은은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응, 핑크색을 어차피 발랐는 거라가지고 응. 핑크색 바른 이유가 은은하게 비추려고 바른 거라서 그러면 굴곡이 없어질 정도로 오버레이 하는 거구나 라고 응. 어.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구 곡이 없어질 정도로 오버레이 하는 거면 너무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랩을 처음에 할때 그렇게 많이 볼록볼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 그래서 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알 거예요. 아, 얘가 그렇게 많이 단층이 올라오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싱크로 하면 되게 뭔가 은은하게 이렇게 남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무슨 네일 하시는 건가요? 이거 요즘 핫팩에 랩. 유행하는 랩을 활용한 아트, 마블 아트 근데 한국에는 뭔가 내년에 유행할 것 같아 <웃음> 베이스 칠할게요 아, 거기다 나타할 거예요? 왜? 하면 안 돼? 아뇨 아니, 아니아 아니.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다 아트 해가지고 <웃음> 어 여기다 하고 싶어 여기다 했지 <웃음> 랩마블 <웃음>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색은 조금 애꾸가 나긴 했는데 <웃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죠. 은은하게 빛나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응. 뭔가 그거 같지 않아? 그그 유리 사탕 깨지는 거. 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어 유리 사탕 깨진 느낌.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느낌이에요, 진짜. 응, 안에 진짜 찌그찌그찌그 찌글 자그자그자그자그로 깨져 있어요. <웃음> 찌그찌그찌그 찌글 자그 자그자그자. 아, <웃음> 여러분 선택 실제로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 아따를 해서 직접 보셔야 된다. 아이고 보면 알아. <웃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응. 내 스타일인 건 아니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응.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웃음> <웃음> 불쌤 중지 아야했네요 나 중지?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야한건 아니에요 아까 립스틱 바르고 립스틱이 끼인거야 그리고 요번 아따는 진짜 재료 없다는 말 못해요 아, 부엌 부엌가봐요부엌있어 음. 그쵸? <웃음> 조금 피크한 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하나한테 중지 얘기한 게그 손톱에 멍든 것 같아서 그런 거아 아, 이거 치즈가 물었어 강아지 치즈가 <웃음> 치즈가 아무하고 물었어 언제 물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있을 때아 우리 집에서 놀때치즈랑 놀다가 맨날 내가 치즈 놀아주듯이 놀다가 물리만 하긴 한데 응응 <웃음> <웃음> 아니, 강훈이가 사람은 죽었어요. <웃음> 근데 언니 놀아주는 거 보면, <웃음> 크리쌤 놀아주는 거 보면. 음. 제가 안 죽은 게 다행인 거죠? <웃음> 그러니까 물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되던데 원래 여기 끝에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이거 짜글짜글 박탄 컬러는 꼭 화이트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색깔 하셔도 돼요 음. 제가 지금 다른 색깔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클리어젤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아따할 때도 꼭 화이트로 안 해주셔도 괜찮네요 네, 여러분도 그냥 랩을 활용해서 아트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도 오만 아이디어가 다 나왔잖아. 음, 뭐, 자개 바탕에 깔고 해도 예쁠 것 같다고 해주셨고, 음. 자석제로 해보셨던 분도 계셨고. 음, 이렇게 하고 이제 큐어링 합니다. 음. <웃음> 많이 안 다치죠? 다행이죠. <웃음> 네, 강아지가 조그만해요. 아, 강아지가 되게 조그만해요. 강아지가 비숑인데 3kg도 안 돼요. 진짜 애기 비숑, 애기 비숑. 응. 한번씩 제인스타에 올라오고 하는 그 강아지예요. 저희 회사의 응. 마스코트 겸. <웃음> 그리고 통장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 아 아니요? 팔리쉬로도 해도 돼요. 팔리쉬로 하는데 제 말은 이제 팔리쉬로 했을 때 틱한 팔리쉬에 상관이 없는데 이 만약에 내가 어 이거 시럽 이 시럽 젤로 저는 하고 싶어요. 시럽 느낌으로 나는 시럽 느낌 나는 걸로 바탕 그 찌글찌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거를 틱한 클리어 젤이랑 섞어란 말인 거죠. 음. 응. 픽스 젤로 섞던지 아니면 그 금색 클리어 그 그라시아 있잖아. 몰라. 어 롱런 빌더 젤이랑 섞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로 그냥 띡한 클리어 젤 오버레이 젤이랑 썼든지 <웃음> 응. 섞어서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틱하게 되죠 이 젤. 그러니 그렇죠. 응. 묽으면 이렇게 젤로 얘처럼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해놨다가도 다시 이렇게. 펴지니펴지니 이렇게. 이렇게. 이정되이안 되니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밀키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1시밀키웨는 <웃음> 이렇게 밀키웨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꿀팁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보석 내일도 뷰리쌤이 일본어 <웃음> 뭐라 그러니 일본어 이렇게 아, 들으면서 그때, 해가지고 진짜. 알려드렸고 그럼 뭐해 그래도. 그럼 뭐니냐고몇 개월 뒤에 나왔잖아 그래도 공부에서 미리 <웃음> 더 빨리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때 알죠? 자랑 칼로 재단 다 해가지고 그러는데몇 개월 뒤에 이제 짜잔 이러면서 이제 제품 <웃음> 바로 나왔고 그래도 그래도 미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그 제품이 나오면 더 빠르게 할수 있는거죠. 이해가 더 빠르게 되니까 응, 응 그렇지 짱 오버레이젤 디젤 오버레이젤로 한번 올릴게요 저는 안에 한번 별을 넣어볼까 싶어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안 눌릴게요. 이거 큐어링 하고 별 올리고 또 오버레이 한번더할 거니까. 거기다 레이스만 붙이면 드레스 같은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해요라고. 음 아이디어 충만. 아따 할수 있겠다. 오늘 아따 여러분 좀 기대 좀 해볼게요 다들 아이디어가 되게 충만하신데 혹시 밑에 방송 보시는 분 있으면 루나쌤한테 NCJ 솔루션 좀 갖다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그거랑 같이 팔레트도요 <웃음> 어 밑에서 혹시 핑키님? 혹은 소루님? 아니아니요. 욜로님 보고 있잖아 아 요, 오늘 욜로님이에요? 아닌가? 욜로님 아니면 데이지님? NCJ <웃음> 솔루션과 함께 팔레트죠 <웃음> 어떤 팔레트요? 아마이블링큰거 가지고 오겠죠? 아마이블링큰거아 마이벌린... 뭐? 그리고 혜진님 막상 하면 또 예뻐요 이게 예, 저희도 초반에는 음 이랬다가 아 근데 완성하면 예뻐 완성하면 예뻐요 이게 되잖아 이렇게 응 음, 너무 마성하면 예뻐요. 이게 오, 실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 감독님은 이거 예쁘다고 했어. 응. 독특하고 예뻐요. 예 이것도 예쁘다는 사람 있어. <웃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면 어떡해. <웃음> 아 그럴 일이요 <웃음> <그럴 일. 웃음> 아따, 구경이나... 아니, 옴뇸뇸뇸 왜요? <웃음> 음 자기 하려면 먼저 깔고 랩을 해야 될까요? 어, 자기 하려면 랩을 그러면 랩을 완전 투명하게 해야 될걸요? 야 그러니까 그냥 클리어로만 랩을 해야 돼요. 색깔 말고 흰색 말고. 그러면은 자개를 먼저 깔고 클리어를 하고 그에 랩을 씌워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자개를 깔고 랩을 하는데 랩을 할때 사용하는 젤이 그냥 띡한 클리어 젤인 거지 색깔 그쵸, 젤이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자개로만 올리고 띠칸 클리어젤 하고 그에 랩을 하고 아니 아니 아니 어? 그니까 <웃음> 클리어젤로 랩을 하라고 그쵸 그쵸 근데 그 네가 그 위에 또 랩을 하라고 아니 자개 자개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띠칸 클리어 하고 그에 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고 아니, 아니. 랩을 띠칸 클리어젤 굽지 않고 아니아니, 아니. 틱한 클리어 젤로 랩을 하라고 틱한 클리어 젤로 이걸 하라고 투명한 걸로 이걸 하라고 어, 나도 나... 그 말로 이해한 거예요 어, 나는 흰색으로 했잖아 어, 투명한 걸로 하라고, 클리어 젤 어, 투명, 어, 투명, 클리, 투명 어. 클리어 젤로 해야지 밑에 자기가 비치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어. 물어본 게 자기가 먼저냐, 음. 랩을 하고 자기를 음. 올려야 되냐 이거여가지고 음, 순서가 그 순서다 맞아 <웃음> 아, 그러난 니가 클리어, 니는 클리어를 하고 그, 위, 그 위에 음, 음, 음. <웃음> 그냥 이해 못해 자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웃음> 우리 원래 이래요 우리 원래 티켓아카야 그리고 손톱에 스커버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생길까요? 스커버 젤을 많이 하면 생기겠죠 젤을 하면서 꼬부러주면 고정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살짝 하면서 살짝 살짝씩 옆에 커브에 그렇게 힘을 줘요. 그 핀칭, 핀칭을 주세요. 다들 두분다 똑같은 물하고 있는데 다, 다 아니, 서로 같은하고 으어서 아니. 하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제 말투 때문에 다들 싸운다고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이래 음, 원래. 원래. 어, 근데 자기가 보일 수 있게 투명틱한 클리어젤루. 음 맞아 맞아.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럽을 위에 올리면 보이겠지? 그죠 그죠 그죠. 자기를 먼저 깔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 다른 이유. 맞아 맞아 같은 말을 이제. 조금 <웃음> <웃음> <서머> 약간 <약과랑> 다르게 얘기를 <웃음> 했어. 너나배 진짜 많이 고픈가 봐 아까 시작 전에 <웃음> 아휴 <아유>, 정말 <웃음> 시작 전에 제가 조금 땡깡보렸죠 아니 이놈의 어? 애들이 음? 언니 말을 음? <웃음> 댓글을 아무도 안해줘 주햄버거 <웃음> 시키고 햄버거 시킬 건데 나는 메뉴 말하는데 내 말에 아무도 듣고 안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니만로 <웃음> 근데 자꾸 앞에서 감독님은 11시야. 이제 지금 들어간다고 인사해야 된다고. <웃음>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끝났다고 이러면서. <웃음> 계속 막 재촉하고. 아, 시작했는데, 자꾸. <웃음> 응. 나는 계속. 아니 내 말에 대꾸 안해주아 나는 메뉴 골라낸다고요 앞에 짱 감독님이 내가 확인했어 내가 말해줄게 아 <웃음> 어, 그리고 지금 사용 중인 글리터는 어떤 건가요? <웃음> 죄송합니다 이거 품절이고요 이거 <웃음> 입코알리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욜로비치의 광채 글리터고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품절이라고 제가 당나게 얘기한 이유가 이거는 들어오면 품절이고 들어오면 품절이에요 그래서 입고 알림 서비스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아 진짜 알람 오면 바로 사야 되는 어. 거 알람이 뜨는 순간 바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장바구니 담도 끝이 아니야 <웃음> 입고 알림 서비스가 울리지않아 그럼 결제까지 끝내놓으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항상 품절 걸려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유명하신 분들 다 쓰거든요. 팬블리 팬블리 원장님도, 원장님도, 원장님도 쓰시고요. 이거 진짜 약간 대리석이나 여기가 영롱한 거를 주로 쓰시는 원장님들은 다 쓰는 거여 가지고 안에 별도 들어 있고 하트도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 응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입고 그거 서비스 선택해 놓으시고 울리면 바로 결제까지 해 주셔야 돼요. 아. 빠른결제 <웃음> 어, 대답이 겁나빠 <겁나쁘네. 웃음> 이건 진짜 그정도로 조금 유명해 음. 자 이렇게 하고 큐링할게요 이로 음, 비치 어, 내 링크 드렸거든요 얘는 진짜 이퀄리 서비스 해야돼 음. 그리고 밑에서 보고 계신거 맞죠? 왜 안갖고 올라오시지? 저그 빨리 데이지님 아니면 열론님 열론님 NCJ 솔루션 하나랑 레이블링 큰 파레트 하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봐봐. 여러분들 보셨죠? 이것들이 언니 말을 이걸 아주 무시한다니깐요 아까도 나 햄버거 메뉴 무시하더니 지금도 봐 무시하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뷰리쌤이 <웃음> 미리미리 챙겨가고 올라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봐요, 먼저 이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웃음> <웃음> 살짝만 오버레이 해줄게요. 블로우 캐드크예요? 응, 캐드크로 살짝 오버레이 하고 위에 색깔 올리고 같이 가려줘. 네, 꼭 입고야림 서비스 꼭꼭 해주세요. 이것들이 아주. <웃음> 에이, 보봐봐, 안 갖다줘. <웃음> 보셨죠, 여러분? 뷰리샘, <웃음> <웃음> 뷰리샘 미리 오... 갖고 올라왔었어야죠. ]겠죠? 라이브 끝나기전에갖고올라오겠죠 제가 내려갈 순 없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내려가면가 대로 가요. 요 언니 말을가팅로도안듣가 대로 가 마. 언니 말을 먼저 귀뜸으로 들어가 있겄둘 이거 <웃음> 미리 가져다 놔야 된다고 했죠? <웃음> 미리 저막 꼬라보고 가는 거 봐봐 봐봐 저거, 저거. 어? 눈을 완전 저거 어? <웃음> 미리 가져왔었어야 했죠? <그랬죠? 웃음> 맞잖아요 <웃음> 자 이렇게 했고요 이건 할이라이트에서 영상을 써야 되겠 때문에 살짝 위에 하고 가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안 갈래 위에 하고 같이 갈래 왜냐면 글리터를 올렸기 때문에 흰색도 같이 갈아내야 될것 같아 핑크 핑크 핑크 핑크 얘는 캔디의 핑크입니다. 지금 안갈아내는이유는같이 갈아내려고 그러는겁니다 순서가 상관이없는거죠 바르고 갈아내도 되고 간단하에 네. 발라도 되고 햄버거 메뉴 정하기 전에 미리 가져다 놓았어요 솔직히 맞다 솔직히 맞다 이제 나중에 햄버거 먹을 때나 빼고 먹을 것 같아. <웃음> 제빼 시끄러워. 뷰리는 <웃음> 저리 가. 넌 시끄럽잖아. 저리 가. 너는 네가 알아서 시켜. 그럼 나는 하나는 배달 안 해준단 말이야. 끼워주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잘못했어. <웃음> <웃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리고 <웃음> <웃음> 어, 컬러가 너무 예쁘다고. 이가 캔디팝이고 얘는 로센트예요. 음. 그리고 호우님께서 바르고 컬러를 먼저 바르고 나서 갈아내는 게 조금 더 편한가요? 아니요 편하기도 보다는 컬러를 바르고 갈아내면 그 흰색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음. 그 라인이 뭔가 좀더 또렷하게 나오는 거죠? 응. 음, 이거 흰색 라인이. 보시면 이거 흰색 라인이 조금 더 뚜렷하죠? 갈아지는 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예쁘다 컬러감이 다 예쁘네요 이게 지금 캔디펌피랑 루센트랑 섞어 쓰는 거죠? 루센트는 저 파란색만 섞어쓰고 나머지는 다 캔디파드에요 어듀요 예쁘지? 너무 예쁘다 타님들 하트 하트 하트 그래 예쁘다구 미니 감독님이 예쁘다 했어 여기서 원래 미니 감독님이 들어올까도 했었어요 라이브에. <웃음> 어 <웃음> 저, 맞아 저 왜냐면 말고. 왜냐면 애기 감독님은 예쁘다 할 자신이 없. <웃음> 아 처음에 이렇게 컬러 얹는 거 말고. 첫봐저 <웃음> 루나처럼. 쌩으로 <웃음> 쌩으로 왔을 때는 음 해가지고 아 그럼 미니 감독님이 올라갈래요? 테터가 <웃음> 음, 어차피 제가 금요일날에 없어서 올라오니까. <웃음> 그 다음에 오버레이 살짝 해주고 가로 갈게요. 이제 갈러 갈게요. 갈고 색깔 한번더 올려줄 거야. 음. 그리고 드릴로 가는 이유는 드릴로 가면 이제 손목이 안, 안, 안 아프고 빨리 갈리니까. 그쵸. 지금은 이게 드릴을 사용하기 좀 그래서 흡진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뷰리쌤께서는 빨리 빨리 링는 건데 음. 집에 드릴이 있으면 드릴 들고 화장실 가가지고 할로 할로 가면 돼요. 맞아요 드릴링 하면 돼요. 근데 팁을 드릴로 갈기 힘들걸? 그 조만한 팁을 손으로 들고. 손에 아 손에 할 때는 편하겠는데 티브 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음. 그래서 나막대트하는 거잖아. 아. 파일링도 그렇죠. 아. Okay, 하고 하고 갈게요 저 루나쌤 저거 말하는봐 뷰리스 햄버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것들이 뭐야 언니를 완전 어. 이것들은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나 <웃음> 김빌리 <웃음> 김빌리 김지은 지은 이런 진 <웃음> 지은 <이러면. 웃음> 그난또 아무렇지 않게 왜 <웃음> 응? <웃음> 우리가, 친해서 맞죠, 친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들도 밖에서 저 보면 그렇게 부르면 돼요 준 준아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대답할 거예요 네왜응 <웃음> <웃음> 민영은 <웃음> 이제 닦고 다 갈아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찐득찐득하니까 <웃음> <웃음> <웃음> 가루가 그러면 다 못해 아 여기서 갈게요. 다른 거 살짝만 <웃음> 살짝만 <웃음> 보여줄게요. 하이라이트 담아야 돼가지고. 아저 요런님은 아직 뷰리쌤이라고 불러요. 데이지님도 뷰리쌤이라고 불러고자 응. 옆으로 갔다 올게. <웃음> 잠시 아트 출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채과왔다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플스태그 꼭꼭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링은팔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드릴러 하세요. 막대팁은 <웃음> 드릴러 할수 있어. <웃음>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아빠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웃음> 우리 진짜 친해요 <웃음> 같은데요? <웃음> 아니야 파일름 그렇게 열심히 안해도 돼요 <웃음> 네, 약간 ASMR같다 <웃음> 됐다 뭐야? 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굴러 <불러. 웃음> 깜짝아 <웃음> <웃음> 나초능력 있는 줄 알았어 피규어 그다음에 샌딩 해주고 손님도 조금 영상 보여줘야 돼요 <웃음> 이렇게 됐습니다 예쁜 건다 손이 많이 가네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웃음> 와 여러분들 이거 예쁘다고 인정해주는 거 응. <웃음> 아내 <웃음> <웃음> 어, 손에 하고 싶은데 드릴 리 없어서 힘들겠다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많이 안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 내가 여기 위에 너무 열심히 갈았네 <웃음>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열심히 갈았네 <웃음> 아니야 어차피 색깔 한번더 덮기로 했으니까 그럼요 꽤 많이 갈고 계시는데. 응. <웃음> 한 번만 클리어젤 투포하고 칼라 돌릴게요. 응? 아니야. 안 갈았어. 많이 안 갈았어. 갑자기? 응. 이렇게 클리어젤을 올리면 응. 알수 있지. 쥐리스 샘플 만드면서 상처많이 받으셨네 <웃음> 어 완전 평평하게 갈아야 하나요? 평평하게 갈기보다는 옆에서 봤을때 그래도 하이포인트라 옆면이 매끄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랩한거 튀낸다고 울퉁불퉁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그죠 너무 많이 튀어나온거는 좀 갈아준다 응. 라는 느낌? 어네 클리어 도포해서 굴곡이 없을 정도만 갈면 될것 같다고 응.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갈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금방 끝냈잖아요 <웃음> 여기도 막 되게 막 힘들게 오래 갈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크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한 그냥 얇게 되는 거라서 금방 끝나요 뭐 <웃음> 그렇게 되게 겁먹지 마 여러분 겁먹지 <웃음> 마요 <웃음> 자 아까처럼 초꽃해줄게요 네. 오, 이쁘다. 아트도 독특하고, 컬러감들도 다 예쁘고. 응, 캔디, 팝, 팝. 맞아? 맞잖아요. 캔디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틴트 컬러 따위는 없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은송님 기대할게요. 뭐 시럽으로 하셔야지 밑에 조금 보여요. 음 그러면은 컬러 살짝 시럽으로, 어, 시럽으로 안할 거면 하고 갈면 돼요. 아 그러니까 위에 클리어 제를 올리지 마. 그러니까 랩을 했잖아? 랩 쪼글쪼글하게 랩을 했잖아요? 바로 컬러를 올어 바로 컬러를 올려 아... 그 다음에 갈아주고? 어 아... 그러면 같이 갈리면서 그 흰색 손이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얘, 얘 지금 밑에 이 상태처럼 네네 응. 그러면 시럽 색깔 안하고 센 그냥 형광 색깔이나 해도 돼요 음... 클리어젤 안 올리고 바로 센 색깔을 해서 같이 갈면 돼요 그 같이 가야, 갈아서 흰색 표면이 될수 있어요. 센 색깔을 하면. 오. 어. 깊이감이 보이는 거는 조금 클리어젤을 제가 층층이 올리면서. 오 이건데 이거 진짜 여름에. 이거는 저희 어, 저희 디자인팀장님이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 음. 저희 디자인팀장님은 좀 깊이감을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못만나면좀더 올려봐, 바빠이 층층이 배고프겠어 골절스 골절스 좀예쁘지 무슨 색이었지? 여기 원래 근데 보라색, 보라색 언니였어요 <몰라> 시럽이어서 그냥 막 해도 마블이 되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음. 이거 큐어링하고 당첨 자밥을 살짝 할까요? 이거하고 탑 시럽이 끝이어서 아 그래요? 응아 음. 오늘 방송 너무 끊... 일찍 끝났네 <웃음> 오카파 네 이번 자왔다 기대할게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되네. 응? 흰색 위에 구름 그림 그려야 되네. 이번 당첨자 발표할게요. 네. 지금? 지금? 아니녕 탑젤 바르고. 탑젤 발라서 끝내도 어떻게 할 거야? 너 구름 그리는 거가 찰레도 뽑을 거야? 카면 뽑죠. 응. 응. 어머 저 깊이감이 장난 아니에요. 아, 말도 오버레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105에서 <웃음> 빨리 끝내는 거 아니? <웃음> 아니요. 어차피 오, 저희 점심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아,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1시간이 다돼 가지고 살짝 꺼질 수가 있어요. 어디가지 마지 어디까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배고프세요? 네 <웃음>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저도 점심 드세요 아직 점심시간이 아닌걸요 음, 우린 어쩔 수 없죠 <웃음> 아직 점심시간이 아닌걸요 이렇게 하고 큐링할게요 네 지금 당첨자 발표할 거예요? 네 아하. 그러면 저번주 그 땡큐 플라워 맞죠? 네. 두분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청원주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책은 손톱이 언더바 네일 언더바님이시고요 아따는 앳언더바홈언더바 언더바, 네일님이십니다 당첨되신 분은 저희 사라센 뷰리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잘전달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아따와 출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아마 기존에 있던 그 화면에서 벗어 나오셔서 어 다른 새로운 창 유튜브 라이브 참여 화면 창이 켜졌을 거예요 뷰어킹 라이브 투투 해서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유튜브 하게더생겼어네 이게 기존에 화면 덮어 씌워져서 앞부분이 안 남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웃음> 앞부분이 안 남는다고요? 안 남을 수가 있어 있서 둘이 첫 초에서 제목을 바꿔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바로 지금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어 무슨?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예쁘죠? 네 이거 좀 예쁘네? 음. 어. 그 당첨자 발표 왔다갔다 사진 한번 했다고 이렇게 렉이 먹어버리면 이거 좀 예쁘다. 오 어, 예쁜데요? 이거 옆으로 살짝 돌렸을때 이거 별 보여? 아 보여요 보여요. 이거 햇빛에서 보면 또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이거 살짝 돌렸을 때 이런 것도 보여? 아 안에서 빛나는 이 별들? <웃음> 네 보여요. 보이지 여러분들? 보여요, 이, 보여요? 인스타는 안보이겠다 인스타 도 아까 아쉽네요 보고싶으면 유튜브로 와요 아 이거 보, 보이지? 그러니까 이래서 안에 자개랑 글리터를 넣자는 그 아이디어가 좋은거야 음. 안에 넣어봐 이런 자연광에서 이, 이 각도에 따라서 빛나는 이 오묘한 것들을 보아라 <웃음> <웃음> 보아라 어, 얼마나 예쁜 곳이냐 <웃음> 갑 <갑자기 웃음> 보아라 얼마나 예쁜 것인가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비치는 이 별이 생성되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볼 보아라 이, 이, 보아라 이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별별별 <웃음> 보여요 보여요 이도 보이지 보아라 예쁘지 네, 여기서 끝내 네, 여기 나는 추천한다 여기서 끝내자 다 볼티라고 <웃음> 갑자기 어. 어, 예쁘네 예쁘다 오그치지 예쁘지 엉령하고어 음, 예쁘네 에이 감독 아니 미니 감독님이 성공했네 예쁘네 <웃음> 미니 감독님 성공했어요 아, 여기서 탑을 칠하고 끝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구름을 그리잖아? 그러면 가려지거든 <웃음> <웃음> 구름을 구름을 이렇게 올리는 순간 이게 없어져 음... 애들 가려진다고 그럼 네. 뭐 이걸로 끝내고 다른 거 하나 더할 거예요? 아니야 안할 건데 <웃음> 네, 여러분들 구름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어, 어떡할까요 어 여러분 기다려 볼게요 좀 예쁘네 아 구름하는 거 보고 싶으면 구름은 다른 데다가 하면 돼 구름은 여기다가 구름 해줄게 아아 그러, 그러면 럼그 응, 구름은 여기다가 구름 해줄게 이거는 내가 버리기 싫어서 그래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알지 뭔가 각도에 따라서 안에서 별들이 빛나는 게봐 얼마나 예쁜가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하이라이트는 얘 풀을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구름 그리는 것만 제가 하이라이트로 따로 뽑을게요 구름 응, 보여줄게 음음. 은은하게 그 보이는 글리터 비치는 거 이쁘다 응 음, 이쁘지 이쁘지 아 근데 너 되게 이쁘다 구름 음. 보여줄게 아까 전에 다이아미가 보여줬습니다 <웃음> 왜냐면 조금 해야 될것 같은 게 껐다가 다시 켰는데 3분도 안 돼서 다시 끄는 거좀 아닌 것 같아 네, 구름 그리는 거 둘게요음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보여드릴게요 응. 왜냐면 구름은 맨날 베이스에 섞고 뭐저 마블하고 하는 구름은 너무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웃음> NCJ 솔루션을 섞어서 이런 좀 구름을 그려봤어요 <웃음> 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 라이브는 어, 제가 봤을 때두 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비공개 되어 있다가 제가 합쳐서 합본으로 올릴게요. 근데 대신 합본으로 올리면 실시간 댓글은 안 보인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대신 사용 제품은 영상 더보기란에 다 넣어 놓을 테니까. 내용 실시간 댓글로 다시 보기를 보진 않잖아, 거의 뭐. 음,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렉이 가버릴 줄 몰랐네요. 누구야? 컴퓨터를 탓하자. <웃음> 네, 중지 아야 했어요. <웃음> 음, 치즈가 안 하고 불어봤어 음. 치즈란 무, 누구인가? 치즈란 사라진의 마스코트 견을 말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뷰리쌤은 앞에가 진짜 예쁘면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 NCD 디자인 솔루션이 제일 클렌저인가요? 음, 제 클렌저라기보다 알콜, 알코올? 응, 어, 알콜인데, 대체하시려면 제 클렌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뭔가. 근데, 어, 어. 솔루션이 다, 더 예쁘게 되지. 왜냐면 얘는 조금 그, 알올 성분이 조금 더 강해가지고, 한 번에 확 사라지는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살게 하고 흰색을 한 번에 조금 없앨게요 깨끗한 브러시에 묻힌 다음에 얘가 진짜 이제 예쁘게 퍼져요. 응. <웃음> 어 근데 이번 주아 상품은 뭘로 나갈지 모르겠다. 레? <웃음> 레비어 아, <랩? 랩이. 웃음> 한박사다 줄 거예요? <웃음> 음, 렛. <웃음> 광차가 있으면 저걸 들이면 되는데 얘도 없어가지고. 음, 광차가 들어오면 또 제가 또 쟁여놔야죠. 또.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뭉개뭉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뭉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제가 디스펜서 가져가서 이걸 조금 <웃음> 담아놔야 되는데 안 담아놔서 애들이 자꾸 사라져요. 말라 비틀어지. <웃음> 랩 선물이면 신박하고 좋네요 <웃음> <웃음> 이런식으로 어? 예쁜데요? 음, 순식간에 완성되죠 진짜 음. 구름 뭉게 뭉가또 음. 못봤다고 해라 나는 <웃음> 말했다난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음. 뭐죠? 언제 구름을 완성했죠? 쉽죠 저는 이렇게 음. 했습니다 음, 어, 이 컬러 되게 음. 예쁘네요 뭐죠? 언제 한거죠? 쉽죠 음.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왔다 하실때는 구름이 없어도 됩니다 응. 음. 그러면 내가 그냥 한거야. 음. 음. 그리고 흰색부분에 딱 <웃음> 생각지도 못한 랩. <웃음> 맞아. 사라센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송이 왔는데 뜯어보니까 랩이 <웃음> 랩이 다섯 개가 왔어. 뭐야 사라센에서 랩도 팔았어? 라고 되는 거지. 나 오늘 아까 전에 사용제품 검색할 때 비닐 검색해봤어. 뭔가 팔것 같은데? 사진에는 없는 게 없잖아. 이런거서 우리 비닐도 팔것 같지 않나? 라고 했는데, 비닐 모자가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쁘다 아, 미니 감독님 성공하셨네. 아, 예쁘지 않아? 이거? 음. 이거, 이거, 이거, 어 밖에 나가면 더 장난하는 것 같아. 이거, 음. 이거 알지? 이거 사이 사이에 뭔가 별들이,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거 장난은요? 이따 자연광 나가서 사진 찍고. 이거 그거 어제 어제 데이지님이 그랬어. 우리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유행했잖아요. 오로라 술인가? 그 술병 흔들면 안에서. 아. 그... 어그 끌레르 같은 어아요 어, 끌레르 같은 술 색깔 빛나는 거 알지?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끌레르클 리터 아 <웃음> 끌레르클 리터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자, 갤럭시 느낌 나게 어 갤럭시 술 한참 유행했었던 음, 아. 그 느낌 난다고도 했었어요 음 그러네요 살짝 있다 음. 이게 왠지 끌레르 그거를 발라서 그런거수도있어 밀키웨이나 미끌레를 발라가지고 어 그래. 음.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대리석 같다 매트 바르면 대리석 되려나? 매트 발라도어 근데 이거 진짜 예뻐. 이거 봐봐 그렇지 이거, 이거 봐, 봤어 금방? 금방 봤지? 아이오 봐봐 봐. 봐, 봐. 그, 막 뭔가 대왕별이 뭔가 금방 아이씨 어딨냐? 아이고, 뭔가 대왕별이 봤어 봤어? 어허허허이허 그래! 대왕별이 빛나고 있는거 봤지? 봤지? 봤지? 예쁘지? <웃음> <웃음> 내가 한 거다. 이뻐 이뻐. 음 <웃음> <웃음> 응, 내가 한야자 <웃음> 구름도 이런 식으로 N 시 이거 솔루션이 없다면 젤 클렌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랩 사이즈별로 호일도 같이 줘요. 쏙할때 쓰시라고. <웃음> 아 호일은 또 우리가 또 팔지 또.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풀버전 제가 합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내로 올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하이라이트 버전도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다음 주내로 올려드릴 거니까 두개 꼭꼭 한 번씩 봐주세요 뭐 엔시지 품절이에요? 뭐? 엔시지 품절이에요? 뭐래? 나할때 품절 아니었어요 아 아니면, 아니면 유리알 그...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 유리알. 아, 이거 아니면 포치 글리터 종류도 예쁜 거 되게 많으니까. 아나 오늘 쓴거 되게 많았어. 꼬마별도 있었고, 응. 유리별도 있었고. 꼭그그 어, 그 유리알 광채만 쓴건 아니거든요? 응섞썼는데 이게 이게 광채였거든. 뭐 이렇게 섞어 쓰셔가지고. 유리알이 없더라도 집에 는 글리터 예쁜 거 응. 섞어 쓰면 되죠 그치같이 그치. 디젤탑은 조금 더 오래 꾸울게요 네. <웃음> 어떻게 붙이지 <웃음> 이렇게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고 있어 뇌는, 어 근데 쉐이프다. 뇌는 넣기 싫은데. 대라니야 <웃음> <네라뇨. 웃음> 예쁘다. 그렇지? 예쁘지? 음. 자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착스입니다. <웃음> 이거는 지금 3 주째 나오고 있는데. <웃음>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착 붙여준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320도 뺑뺑 돌려도 떨어지지 않아요 좋죠? 응. 짱이죠? <웃음> 아, 3주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웃음> 그리고 원석님 말대로 글리터가 없다면 모든 깔고 하면 되죠 자기 깔을서도 되는 거잖아요 응 어우 접착력 보셨죠? 응 음, 그리고 떨어지기도 잘 떨어져요 그리고 접착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시면 물 칠해주시면 돼요 음물 칠하고 바로 말르면 바로 다시 찐득긴득해져오 그건 몰랐네요 <웃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야아 어떡해 착수를 빼요 <웃음>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만 차요 착수 진짜 탐난다 데려가세요 이것도 되게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블리쌤도 오늘 품절이라고, 막 품절 된거 아니냐고 찡찡대다가 밑에서 가져올라온 거거든요? 맞죠. 얘도 진짜 품절 금방 돼가지고, 얘도 아마 있, 있으면 사야 되는 걸 거예요. 오늘 또팀장님을한 바탕 붙을 뻔 하다가? <웃음> 응, 접착역 되게 좋아요. No. 됐다 아, 지은이 천재야 <웃음> 아 혹시 여기에 병젤도 붙여봐 주실 수 있냐고 아안 아, 떨어지는데요 안 떨어져요 비닛잎 어 혹시 병젤은 떨어질까봐 무게가 있어서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웃음> 그럼 이제 나 다시 하던 거 해도 돼? <웃음> 캡처 타임을 위해 힘내시는 블리 <웃음> <웃음> 캡처 타임이자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 <웃음> 자브리셰이 열심히 힘냈습니다 여러분 캡처 타임 죄송해요. 다 끝나가요, 여러분들. 한쪽에는 요거 하면 오늘 다 오버 너만 되겠어. 아 맞네, 그것도 있었네. 응. 어, 다 채웠다. <웃음> 캡처, 캡처. 네, 여러분 지금 화면 캡처 해주세요. 캡다 <웃음> 지금 화면 캡처해 주셔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필수의 스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수천물통에 한분께또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아단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뷰리쌤이 보여주신 아트 중에 하나 따라해서 올려주시면 참여 완료니까요 많이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솔직히 재료 솔직히 집에 다 있다 랩 솔직히 집에 없으신 분은없을거예요 드롭더 비트 네 그리고 오늘 그 로즈데이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어... 할인쿠폰 45장이 발급된다고 하니까 아우 진짜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셔 할인쿠폰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도 뷰리쌤 네예의 퓨리한 아트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쵸 에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우 좀 예쁘다 <웃음> 오늘도 중간에 방송 사고가 세차 있었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예뻐. 애들이 각도에 따라서 빈좀어 예쁘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자 오늘 랩을 활용한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따와 출첵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